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레이스 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한다는게 면을 대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체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제가 리사이즈 페이스 리플레이스 페이스 딜리트 페이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음 그렇죠 드렸죠 그러면서 리사이즈 페이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다이아메트 그러니까 직경을 변경한다든지 앵글 면의 기울기를 변경하는 뭐그 정도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 거기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리플레이 스페이스는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대칭 요 옵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트를 다른 면세트로 교체하는 겁니다. 단순 교체가 아니라 교체하는 와중에서 면이 삭제되거나 그렇죠? 또는 높이를 요 옵셋 값으로 높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옵셋하다 보면 이렇게 면 세트가 어, 블렌드 면 세트가 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 보셨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이 요 부분, 요 부분을 대체를 통해서 삭제하는 기능도 해보셨죠? 자, 그렇죠? 이옵셋양도 이제 여러분이 잘 조절하시다 보면 전 높이를 여러분이 병행하실 수 있는데. 어, 요 대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게좀 몇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직접 파일 오픈하셔가지고 리플레이스 페이스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은 이렇게 휘어져있고요. 이쪽은 위로 이렇게 휘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어,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있는데 얘는 직선 구조죠. 모서리가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이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리플레이스 페이스 해보죠. 리셋 한번 하고요. 오리진 페이스는건 뭐냐면, 실제로 움직일 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움직일 페이스. 하나를 잡으셔도 되고, 여러 개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대체될 면. 그니까, 이너, 이면을, 이 면을, 지금 녹색 있죠? 이 녹색면을 어느 면으로 대체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가지 에러가 뜨고 있어요. 필렛이 좀못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게 NX에서 직접 만든 모델이었다 그러면 이 필렛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따라오고 있죠. 자, 이런 경우라면 왜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렛을 지우세요. 딜레터 페이스 한 다음에요. 리셋 한번 할까요? 블렌드만 connect blend로 하겠습니다. 쭉, 이런. 이 부분도 지워버리죠. 이렇게 먼저 지워버리세요.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replace base 이면을, 그죠 다음 항목을 넘어갈 때는 가운데 버튼,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빈 공간에 클릭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면대체가 인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블렌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면도 한번 잡아볼까요? 어떻습니까?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굳이 이면까지 잡을 필요 있나요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아 블렌드를 그냥 인식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옵티마이저 페이스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자 바디 페이스로 한 다음에 이 솔리드 바디를 찍어주고요 그냥 ok 한번 누르십시오 자신이 이 옵션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ok만 누르면 nx가 알아서 이 형상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k 누르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음... 자... 뭐 크게 변화가 없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블렌드가 다 인식이 되는데 자 일단요.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레이 스페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면을 이 면으로 연장하겠다. 아... 그래도 에러 나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NX에 직접 만든 모델이었다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Delete Face 해놓고요. 이 Blend, 이 Blend 인식이 안 되는 게좀 이상하네요. 자, 일단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중에 Blend 처리하죠. 혹시나 Blend 사이즈를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r 사이즈 z e Blend 하셔가지고 Blend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3이란 얘기죠. Reset. 이 안쪽은 4란 얘기입니다. 이쪽은 아, 3이네요. 3, 4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플레이 스페이스 아, 요거 다시 활성화 시킨 다음에요. 리플레이 스페이스 얘 찍고 이면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면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면이 지금 짧지 않습니까? 위에도 아래도 짧은 경우에도 잘 됩니다. 자, 이면 찍고요. 그 다음 이면 찍으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면까지 담 찍어보죠. 연장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자, 물론,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5, 이렇게. 더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상대 좋아요. 그렇죠? 자, 이건 반대는 안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이 될까? 한번 생각하겠어요. 이 면이 연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탄젠시작이 연장된다는 뜻일까요? 컬베이착이 연장이 된다는 뜻일까요? 서비스 해보시면, 익스텐드 시트라고 보이시죠? 이 모서리 한번 찍어보죠. 쭉 연장을 하는데, 기본 값이 뭐로 잡혀있습니까? 커브처로 잡혀있죠? 그렇죠 자, 오케이. 이커브처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 탄젠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탄젠트로 해버리면, 약간 휘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면연장이란 개념은, 면이 짧으 면, 짧은 면이 쭉 연장이 되는데 커브차게 연장된 그 가상의 면까지 리플레이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항상 재밌어요. 하시다 보면. 자, 열을 한번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홈에서 리플레이스 베이스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면을 이 면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자, 올라오면 좋은데 이게 필렛이 자고 인식이 잘 안되네요. 분명히 옵티마이즈 했는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얘예 찍고요. 어플라이. 예스. 어플라이 먼저 해야 되나요? 아,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OK 눌러버리니까 이게 0에서 16이 됐죠? 그러니까 블렌더가 다 인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아 그럼 이제 날개 달아서니까요. 얘예 찍고, 이면 쭉 연장되는 게 보이시죠? 제가 무식해서 <웃음> 죄송합니다. 자, 리플레이스. 다시 이면을 예, 이면까지도 쭉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 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Replace 이면을 이면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요. 아 얘는 연장이 안 되네요. 이런. 그렇 그럼 지수값을 주겠습니다. 한3 정도. 그렇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는 되네요. 그렇자 물론 블렌드가 없으면 충분히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면 대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어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죠. 얘는 어떻까위로 휘어져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어느 쪽으로든지 맞추고 싶어요. 그렇죠? 자이 플레이스하겠습니다. 이 면을 이쪽 오른쪽 면에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상의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요. 이 면을, 그렇죠? 이 면에 맞추겠다. 아, 참, 죄송합니다. 반대로 해야죠? 자, 실제 옮겨갈 면은 이면이고요이 면을 이 면에 맞추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휘어지는 거죠? 가상의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면을 연장하면, 한번 볼까요? 서비스에서 o f 이면 하나 떠든, 0 떠든 낸 다음에 익스텐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서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면까지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가 되는 겁니다. 홈에서 리플레이스, 이 면을, 이 면에 맞게끔 대체하겠다. 아, 제가, 자고. <웃음> 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트가 하나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움직일 면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움직이 이 면을, 이 면에 맞춰서 이동하겠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게보시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하이드 할까요? 이드. 자 만약에 이게 평면 있죠? 평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움직일 면을 먼저 잡아주고요. 대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면화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바깥쪽은 직선 형태인데 이걸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리플레이스 이, 움직일 면은 이면입니다그 다음에 기준 면은 이면을 잡죠 0이면 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 가 한번 3정도로 주겠습니다 안쪽으로 왔죠 바깥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탑에서 오면 같은 공유를 가지는 거죠 아 재밌어요 그쵸 그렇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베이스 움직일 면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0이면 딱 이렇게 되는 거고 3 정도로 줄까요? 안쪽으로 왔죠? 반대로 바깥쪽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쉽게 형상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고 러면 여러분이 리플레이 스페이스는 요 정도 선에서 대부분 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제 제가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면대체를 통해서 형상을 쉽게 쉽게 변형이 가능하죠 스케치 그리고 곡면 만든 다음에 이렇게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만약 이쪽의 형상이 필요 없다 아 이쪽을 날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면대체 해볼까요? 리플레이스 이 면을 이 면까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러 나오고 있죠 아마 필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리터 베이스, 블렌드로 해서 이플 필렛, 이 필렛을 아이 아, 죄송합니다. 자, 이 필렛까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이 면을 이 면으로 대체하겠다. OK 누르면 이렇게. 아예 되버리죠 그렇죠? 자, 탑에서 봤더니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면을 이 면으로 대체하겠다. 자, 한번 이 정도로 할까요? 반대로 헐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죠 <웃음> 신기하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요렇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래서 똑같은 밀가루입니다. 반죽이에요. 이렇죠 요렇게 조물락조물락, 어떻게 조물락조물락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말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소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개 영상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미술 시간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 상상하는 대로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